Oh, hello, o <laughs> I was able to see my college friends and my friends' wedding in Korea. We congratulated on our friends' wedding together, and we also enjoyed great food there. Some of them are already got married, so we went to a cafe around the wedding hall, and I asked their opinions about marriage in Korea. 너는 언제 결혼하려고? 어. 나는 돈을 약간 뭐 어느정도 뭐 대면하고 싶은데 약간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라기구나 안정한 네. 네. 얼마큼 만약 아, 결혼하는데 있어야된다 2천만원이고 아빠한테 1 어, 0만원 근데 그쪽서 돈을 너 많이 했지? 딱 우리는 2억 대출 아, 받았지? 아, 예, 예. 근데 남자는 아, 보통 그래도 그 집을 구할... 아, 부활... 보증금은 어, 있어야 어, 보증금! 5천, 아 전, 어, 전세금! 어, 너는 어, 결혼... 빨리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 내가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못해본 게 많으니까 나에 대한 아쉬움이 크잖아 그거를 애들한테 표출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애들한테 미안하지 뭐 솔직히 한 40살에 애를 낳았다고 쳐 그럼 그 사람들은 여행도 다녀봤고 회사 생활도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본 게애 낳은 거야 그래서 애를 애만 보고 살수 있단 말이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애도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둘다 하기가 힘들어. 애한테 운전이 어. 집중하기가 어. 힘들다고 어. 그래도 미안해데 어. 애가 다 크면은 이제 나는 이제 또할게 없으니까 결혼은 솔직히 타이밍이야. 여자들은 보통 애를 친구들이 키우잖아? 그럼 같이 키우면은 솔직히 좋은 거 같아. 서로 간의 우울감도 어, 이렇게 같이 할수 있고 같이 공동으로 육아도 할수 있고 이런데 나는 그런 공동 육아 같은 거를 같이 나눌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보통 남편 친구들 만나게 되고 애, 애기를 낳을 계획이 없잖아 지금? 나는 애기를 낳아서 내가 망가진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막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걔한테 막 올가메어 있고 이런 거 오빠 엄마한테도 다 얘기했어 애 낳았을 때 장점 있다 했잖아 너 남편이랑 싸워 근데 애는 나를 봐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이러면 은 나를 사랑해주는 건 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한명더 낳은 느낌이야 편이랑 할매 외로움을 그 애가 좀 채워주는 것도 있어 왜외로왜 아, 왜, 왜. 왜,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남자친구가 있지만 외로운 것도 있잖아 편이고다 친구들 만나서 더 좋아할 때 느낌 이런 거느껴잖아 다른 데서 자기가 풀수 있는 그런 음. 느낌을 보여줄 때 아, 나보다 저렇게 저 연주를 하는 게 보이면 그때 외롭고 그런 음.